<Ausout> 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예요 안녕하세요. 머리 빨간 색이네 어, 네. 어. 피다 유튜브 많이 보시나 um. 봐요. 아, 네. <웃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해 보셨어요? 아, 네. Daunting. 오늘 또 봄이라서 네. 어. 저희 스타일이 겹치네요. 왜다 청이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러 왔죠? 짜라란. 예. Yeah! 와우. 부정촌 실수 강령 네 1번 이곳 우정촌의 존재 목적은 멤버의 호감도를 획득해 최고의 짝꿍으로 거듭나는 데 있대요 우정촌은 구성원의 자치에 의해 운영되며 생활의 불편함은 알아서 감수한다 3번은요 우정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칭은 번호로 대화는 존댓말을 사용한다 네, 우정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모든 일위는 반드시 유리해야돼요네 5번 사일린이 울리면 우체통에서 미션 카드를 확인한다 오, 네, 그거 확인하면 되죠? 아 확인해도 되죠? 맞아요? 맞아요? 짜라란! 우와아! <웃음> 깜짝아 오우님 오, 담력이 좀 약하시네요 제가 잘 모르는데 방송에서 인서트 이런 거 따더라고요 음. 예, 음. 제가 처음 출연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미션이 뭘까요? 잠시ND 시즌2! 우정촌 첫 번째 미션! 매력 어필 타임! 매 타임! 빠밤! 최고의 짝꿍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 보세요 제한 시간 60초 오호님부터 시작합니다 오호님부터! 노래 주세요 오. 아, 그래. 오! 와, 뭐 네 어, 자기소개 아, 먼저 시원해 하겠습니다 시원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1호고요 어.. 아, 어 저는요 아, 이... 춤을 조금 배웠습니다 비트 주세요 와. 와. 와. 아, 춤 조금밖에 못 배웠고요 앞으로 생활하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저는 그러면 이호님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호님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아, 안성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 카페. 저이호입니다 어. 그래서 뭐 보여주실 건 뭔가요? 어, 아까 다 춤추시길래 친구들한테 배운 춤좀 살짝 뽐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우리 사호님. 네, 안녕하십니까. 알바하다가 어, 네. 일이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남자 사호로 오게 된 비준입니다. 저는 취미로 노래하고 있고요. 제가 노래하는 소절 불러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목좀 가다 볼게요. 오케이. 하파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1, 2, 5호가 분위기다뛰어는데 아, 지금 분위가 네. 너무 죽었어요 지금 춤사이 한번 어, 보여드까요 네, 네, 네. 아, 노래 주세 노래! b e c a u 오! 어. 해봤어요. 아, 살짝 이 정도야. 네, 살렸어, 살짝 살렸어요, 와, 살렸어요. 아,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어, 아, 사모님. 아, 네. 네. 그냥,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 인재라고 합니다. 와. 네. 그렇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행복을 줄수 있습니다. 아, 네. 저죠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저의 매력 발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뮤직큐! 뮤직큐!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이쁘시던데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네. 행복한 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아 행복해. 아하 점수는 네. 저희끼리 나누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우리 네. 순서대로 오우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점수 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우님 제 짝을 찾으러 왔거든요 네, 네. 적으셨습니까? 저도 네. 습니다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네. 이호님아 그럼 다된것 같으니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네. 둘 셋. 빵점 보이고요. 빵점이요? 네. 네. 빵점 누구요? 예 빵점 황점. 누구예요? 에 네, 빵점은 너무했다. 아, 빵점은 선물로. 자 됐습니다. 보이고요. 빵점 너무했다. 네. 네. 자 다음에 이제 이호님이었나요? 네. 예. 내가 내가 투표. 아 오케이 총표자 우리 희준 씨는 노래를 부르셨었죠? 네. 사모님. 네 사모님.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진짜로 저 살짝 울것 같아요 아, 저는 최고점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준것 중에 감 네, 네. 행복 미소 한번 발사해 주시죠 <웃음> <웃음> 어, 어, 네. 룰3 잠시 후 점심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와. 1위부터 도시락 짝꿍 선택 권한 겟와 혼자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멤버는 혼밥 1등이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난 가끔 혼밥이 좋기도 해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몇님이 1등 했을까요? 4등. 오! 오. 만요딩이요 오, 오, 2위. 패널았다. 아, 2위까지 남자 1호, 우와! 2위. 역시 이게 통하는 거야, NH 춤이 잠깐만요 어, 통계상 이거 잘못됐구만, 이거 혹시 제가 5점 드린 걸로 갔나요? 맞아 5점이 아니고 5점 와... 5점입니다 와, 순이가... 0점인 거예요, 0점 5점이에요, 5점 이러면 <웃음> 오호 님이 채점을 할때 한글로 5점이라고 썼는데 이게 오호 님선에서 드립이라고 약간 5점이다 아이 사람이 네. 춤에 5점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진짜... 이러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와, 3위부터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오, 오, 오. 대박. 오. 오. 아직 희망이 있어. 3위. 나네. 그지. 난3위지 3위. 어. 2위. 이러면 TV 교차가요. 희비교차죠, 희비교차 저는 남자 5호 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 야. 1위! 1위! 자, 1호! 이게 뭐야! 자, 1위 하네요 와, 이렇게 1등. 되면은! 뭐 1등에서 지금 골드까지 내놨어요 아. 아. 수직하락! 수직하락! 1등. 지금 어떤 계획을 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 C플랜까지는 있어요 아, 네, C, C 플랜. C플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를 1등으로 해준 오우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준 오우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기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아 이온님이 네.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제가 먼저 네. 음악에 맞춰서 네. 그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웃음> 와 이거 진짜 좋은 노래인데 0,3,8,2,3 3호님 사모 사모 우유 피켓 사모 사모짱 사모짱 뽑아줘요 사모짱 사모 사모 사모 사모 사모 사모, 사모, 사모 와 뽑아줘요 사모짱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웃음> 제 이름으로 안 뽑혀요 재밌는 건데 와 2호님 대박 이제 사호님도줄수 없죠? 흥으로 가셨으니까전좀 약간 진지하게 네. 어, 아까 어, 진지해.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웃음> 네. 춤을 좀더 보여주는 게 진지한 춤네 노래 주세요 끝났잖아 와우 이 노래도 진짜 좋죠 와. 와. 조회수 2000만의 빛나는 패슬제이 작사 누군지 모르겠지만 <웃음> 오 와. 와아나 이거 진짜 결정하기 힘든데 이런거 이제 사모님이 백 커그로 결정해 주시는 걸로 아, 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모 우정초는 긴장감이 역돈다 방송도 많이 보셨나봐요 이호와 사오 굉장히 긴장한 눈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비주얼이를 뽑아야지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게 긴장되지 이호 뒤로 가는 사모 이호는 긴장하면 말이 많아진다. <웃음> 다가오지니까 굉장히 설레하는 듯하다. 오오 오. 네, 오. 오. 와!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5호 하고 이제 사모님이 제그 C 플랜에 들어가는 걸로. 아.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짝꿍도 다정해줬고 이렇게 짝꿍 그 짝꿍도 정해줬고 <웃음> <웃음> 계시잖아요. 옆에, 어 옆에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잠깐 어디 갔다 오고 어, 화장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락 식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그럼 출발. 고고고! 가면 돼? 너늘 나랑 복사해? 누가 돼? 알았어. 서로 이렇게 아 받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열어볼게요. 도시락 미션.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겁니다. 네. 일단 일단 식사하시죠. 형님. 네. 입술에 뭐가 묻었네요. 음. 묻히지 말고 먹어요. 칠칠치 못하게. 형 걱정 시키지 마. 아 많이 놓으시는 거예요? 귀엽네 <웃음> 미션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네, 네. 네. 아~~, 아, 음. 아 음. 근데 평소에 네. 보쌈 김치랑 잘안 드시죠? 네 보쌈을 김치를 쌀 때는 네. 네. 보통 이걸 싸주는 게 아니라 이걸 싸주는 거그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음에 그렇게 싸드릴게요 우리 이번이 끝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맞죠 도시락을 <웃음> 서로 바꾸라고 자꾸 네 맞아요 바꿀까요? 네어 이것만 아네네저 먼저 볼까요? 네 네. 비준이와 생수 러브샷 생수 러브샷예 yeah. 어.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 먹여주기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민재 뭐 좋아해? 넌 보쌈 이거 올리시나요? 당연하죠 와. 필수 코스입니다 으음 어? 음 <웃음> 아, 으앙 맛 이걸 보시고 계신 분들 빨리 밥 챙겨주세요 보쌈 드세요 이렇 가요? 네음아 진짜 목말랐는데 혼자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되게 말 많이 하시는데요? <웃음> 말이 많아지네요. 음 네, 혼자 먹으면. 자, 미션 봉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빅 먼저. 써져 있는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미션이 있을지 일단 저는 개인 미션이기 때문에 솔로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완전 기대되거든요. 대신 <웃음> 먹어줘요? 뭐야, 다른 그 멤버들이 하는 건가요? 원래 이런 거 홍밥 할 때는 게 여유롭게 먹어야 돼요. 여유롭게.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진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아 아. 학교 급식에 나올 법한 그런 냄새 딱한 번쯤은 먹어봤을 때 그런 감자 감자를 감장에 조리 그런 냄새가 무신납니다 자체 내가 먹기 어, 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성공이죠 먹었으니까 그죠 성공이니까 한번 다음 미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여기 새로운 미션 있나봐요 아네열어 주세요 칵 과연 어아 제가 1위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너그럽게 점수를 준 거라 생각하고요. 어 나태해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어, 아 사실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 있다는 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향 저격었던 멤버는요. 1호? 1호 맞나? 살짝 그 머리 빨간색 퍼포먼스 쇼으로 봐서 저는 1호 님이 제일 그나마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 퍼포먼스 중에서 꼴등이 었을때그 기분은요 허다했어요 어, 왜냐면은 1등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꼴등이됐지만 제가 언젠가 꼴등에서 1등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날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